이거를 이렇게 끝까지 다끌어들야 돼요. 지금 여기 철이랑일직선에도 이렇게 넣어져 해어있고요 뜨거요. 그리고 위치가 중간에 오도록 이렇게 붙여야 되거든요. 58번인데 쉬운 편이에요. 몇번이없요 어, 저는 오승번 선수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21번이나 2랑 4 들어가는 게 어려. 하시 중간 괜찮아요? 그럼 이거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꽉 눌러야 돼요? 네. 저탁 소리 어. 하면 은 여기 10초 되죠? 14초거든요 네, 올려주세요 네. 하시면 은 뜨겁거든요 어. 너무 좋아요 어. <웃음> 맞는 것 같아요 빠지면 현상 카드 기에중간이라 생각하고 어? 맞추면 됩니다 <웃음> 뭐, <웃음> 이렇게 한 어, 번? 선 카드? 이 정도? 15월이었다고요? 1 5월 어려워요. 평가가 3마디 더 하고 는 거예요. 지금 마디가 9분데 <웃음> <웃음> 간격이 이게 숫자가 지참호선 다르게 조금 1이 들어가니까 조금 네. 더 붙여야 되거든요. 된거 같은데? 이거 선한번일선도 <웃음> 맞아요? 어. 보세요 본인 감으로 하셔야 돼요 자, 거는고른쪽고자자고자고 하자고 자자자고아자자고하자거됐자요하자 하자고 하자고 하자고 하자고 하자고 하자고 하자고 하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쉽다. <웃음> 형 쉬워요. 아 이게 번호 이게 넓으니까 하기 네, 이게 쉬운 편해요. 거죠? 이게 편해요. 선도 전통. 선 맞는 같요 <웃음> 완벽하시나요? 완벽했는데. <웃음> 네. 아, 제가 완전히 괜찮아요. 네. <웃음> 오. 음. 베스트 아닌가? 와. 네? 잘 찍었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잘 찍었는데요? 다, 다 사주세요. <웃음> 다이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13만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네, 가져주세요. 대염 <목소리> <목소리> 네, 치시고, 올드 원정, 아, 올드 홈 마킹. <목소리> <목소리> 많이 없네요, 저. <목소리> 다 나가가지고 인기가 너무 많아서. <목소리> <목소리> 아, 좋겠다. <목소리> 다시죠 많이, 많이 사주세요. 계산은 이거 카드면 카드 누르시고 카드 꽂으시면 돼요. 음, 네. 현금이요? 현금은 이거 터치가 <웃음> 되거든요. 14만 1원입니다일시 이거 확인해 요 한번 <웃음> 어, 요하실까요 어, 네. 네,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렵네. 할고 있나, 할고 응? 안녕하세요. 이거죠? 어, 네네. 13만 청입니다. 네, 일시불로 해주세요. 봉투 달아주세요. 봉투요? 네. 아, 네. 봉투... 쇼핑백은 500원이고 비닐봉투는 100원인데... 비닐봉투 어, 좋아요쇼핑백 괜찮으세요? 아, 네. 앞에 네. 서명 한번 해주세요. 영상 드릴까요? 네, 네. 교환하면 안 됩니다. <웃음> 네. <웃음> 마킹하는 게 손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뭐 어렵진 않은데 대체는 되게 힘든 일 같아요 저런 거 하시는 나도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인품 많이 사주십시오 인품 많이 사주세요 선생님 <웃음> 잘 주무셨어요? 잘타긴잘타는데 자면서 막 꿈꾸는 것 같아요 군대 안에서 제가 하고 있는 모습 생각이 너무 많아요 아줄 몰랐어요 제가 가요 <웃음> 아주 심심하 하겠죠? 네. 네. 어쩔 수 없잖아요. 태연다 아. 기분이 어떻냐고? 아그 좋지. <웃음> <웃음> 아, 아쉬운데 또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니까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 싶 심심할 것 같아요. 뭐야 경상 진들아지찮이저 <웃음> 없으면 심심하죠. 저 놀리는 맛이 사하는데 그래. <웃음> 손가락 3개 정도 네, 들어가게. 네. 2랑 4 들어가는 거. 머리부터, 자, 제대로. 그냥, 그냥. 네, <웃음> 네. 네, 네. 아, 총. 네, 네. 아, 저 초. 네, 네. 어, 신기하다. 오. <웃음> <웃음> 그? 어, 신기하다. 네, 이거 와게 네. 아, 네. 자신 있으세요? 네? 아까 두 선수 되게 잘하고 가셨거든요. <웃음> 완전 쉽다고. <웃음> 쉽다고 했다고요? 네. 구예요둘 둘 다. 쉽다. 다이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근 <웃음> <웃음> 5분 걸렸어요. <웃음> <웃음> 오케이. 걸치기. 네, 것기 네, 제일. 한번 어디랑 있잖아. 여기랑 있잖아. 여기요. 새 근데 세, 손이 큰데? 아니? <웃음> 음? <웃음> 아, 저 좀, 좀 오른쪽에 있네. 아, 네 어렵네. 어� 누가 싶다는 거지? 와, 이따왜손달이지 손발이. 손, <웃음> <누가>, 손 <떨려. 웃음> 시간 될것 같아요. <웃음> 이, 이, 제가 여기 이 가운데 부분 아니에요? 원래? 이거 파는 거예요, 이거? <웃음> 제 광고? 지금 저는 마음에 듭니다. 네. 오, 어, 잘된거 잘 같은데? 잘된거 같습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근데 많이 하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뭐 집중력이 고도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